왔던... 최근에 장범준님이 실버판테온이라는 노래를 만드셨죠 콘티레 쓰고 있는 지금 조회수 100만이 넘었네요 축하드립니다 이 노래를 듣고 있자니 참 저도 실버 때 골드가 가고 싶어 주변 친구들에게 챔프 추천을 받아 리메이크 전 판테온을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전 판테온으로 골드를 찍진 못했죠 여튼 뭔가 동질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웃음> 반갑기도 했고요 그래서 해봤습니다 판테온 자첫 번째 상대는 블라디 판테온은 초중반에 강력한 챔프니까 만나자마자 미니언에 입도 되지 마라는 압박을 넣으면서 스파르타 전사처럼 당당하게 플레이하면 와난 진짜 빠르다 그, 그래도 이지를 갖고 큐를 차징한다면 적팀 정글이 옵니다 와씨 바르만 벌어 아좀 살려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판테온은 초반에 엄청나게 강력하니 체력이 빠졌다고 16레벨 기다리는 케이처럼 뒤에 있으면 안됩니다 <웃음> 판테온 같은 챔프는 초반에 갱을 안 부르면 좋죠 예갱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까 에코가 적팀 블라리의 W를 유도해서 체력을 빼줬죠 길각입니다 또 <웃음> 죽나? 안 죽나? 야 저게 사네 에코가 5인큐의 장점을 살려 갱킹을 왔는데 아 이건 못 잡겠... 다 <웃음> 프라임을...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어? <그거 걸리네? 목소리> 저도 오잉크의 장점을 살려 바텀 로밍을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어, 갑니다. 간다고 맛있게. 했어요. 간다고 했어요. 니쿤이 간다고 <목소리> 했어요. 어... 개살... 로미엘을 간 사이 라이를 빌어준블라에게 들교를 미리 해준 다음 집을 안 감의 킬각을 잡아보겠습니다. 저의 <목소리> <목소리> 킬각일 때 평타를 안쓰까서못 잡았는데 이거는 뭐잘 쓰가 보죠. <목소리> 근데 안타깝게도 2팀 어, 볼베가 엄청 잘 크고 있네요 자르만이 미드갱을 왔습니다 저는 꽤잘큰 어, 반테온이죠 어, 어. 툭툭 치다가 잡아보도록 그 아, 관없라지지 아아 어. 아니오 어. 어. 어, 야야 잡았죠 잡았는데 볼베 나야 볼베 온다 볼베 다 이걸 봐야 라인을 밀면서 방심하는 블라디를요무을 켜서 잡아보겠 아 어, 아니 그 뒤에 그 뭐야 볼베 개무섭네 진짜 도망치세요 진심으로 때리는 고의 <웃음> 공격은 실컨에 뭐, 가까워지고 뭐, 판테온이 처음 나왔을 때 모두가 사기다 사기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스킬에 달린 무적이었죠? 이게 없었다면 전더 죽었을 겁니다. 할거다 <목소리> 하고 빠졌습니다. 하지만 성장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번 판은 패배합니다 자 두번째 상대는 모르거나입니다 사실 라인전이 강한 챔프가 라인전을 강하게 가져가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하나만 외우면 됩니다 한 웨이브 다 먹고 그 다음 두번째 웨이브 근접 미니언 하나만 죽이면 1회이 되는데 선1회으로 강력하게 들교를 하면 되죠 그리고 앞에 받은 리드를 이용해서 미니언을 먹으려고 앞으로 나올 때 적팀을 때리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해, 가능할 겁니다 여기 안 죽어? 갈거야?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자르반이 자꾸 우리 팀 정글로 들어와서 깽판을 돋네요. 지강을 한번 것 잡아야겠습니다. 제가 존나 세긴 하거든. 딴팀에서 하면 직성에좀안 맞긴 한데 럼블도 잡아. 잡아버리자. 이 맞는 거 조심하고. 존나 그래. 사기야. 개사기. 선생님, 이 그거 이. 뭔데요, 대체 아니 대박이군 <웃음> <바치> 그건... <웃음> <웃음> 여러분들이 만약 적팀 자르만인데 카정갈 때마다 판테온이 자꾸 재 뿌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심지어 얘그 예, 써미오로 집도 안 갔지요. <웃음> 저러도 이렇게 블루에서 하러 오겠네요. 다 <웃음> 봤어. 아, 이제 킬도 먹었겠다. 첫게에에 톰다란 건 유명하죠? 비니언을 먹으러 올 때마다 계속 들교를 가면 됩니다. 원래 판테온은 바텀 로밍을 자주 가죠 근데 적팀 바텀이 아주 강하다면 탑 로밍을 가도 됩니다 어... 이번 거는 만약에 정말 만약에 딜교를 잘거셨고 적팀의 철력이 많지 않다면 한번 시도 해볼 만한 겁니다 나의 승부수 죽여나 <웃음> 적팀이 용을 먹기 시작했고 아쉽게 용스레 아, 실패했지만 한타에 승리한 저는 기세를 몰아서 모르거나 다이브를 아, 합니다 방특. 와, 이제 팀 대수다. 어, 어, 어, 나 방금 죽음을 봤어. 근데 아까 제가 적팀 바텀이 어, 강하다고 했었죠. 작은 뭐? 원딜이 이즈리얼이라 뚜벅이들 잘 거봤자. 야야, 그거 맞으면 죽어. Q 맞으면 죽어. Q 맞으면, 주, Q 맞으면 어. 죽어. 오, 어, 살았다. 아이씨 어, <웃음> 아니, 존나 쎄. 네요. <웃음> 뭐 어찌어찌 장로 드래곤을 먹고 한 타를 한번 이겨 보기는 했지만 졌어요. <웃음> 자, 행복했던 세 번째 판입니다. 상대는 초가스군요. 미드 그 뭐냐 삼레펜 가능하죠? 네, 일단 최대한 맞춰 놓고요 그렇게. 그래 삼레갱 구도 맞춰 놓고 있어. 미드 봐봐. 잡았다 이거. 요즘 <웃음> 개쓰레기야. 초반에 말라이라킬을 따냈다면 라인을 빠르게 밀고 로밍을 가보세요. 대부분 상승치도 못 하고 당해버릴 겁니다. 하고서 <웃음>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웃음> 어? 이거 전... 우리는건 너였다! 아. 미드로 복귀하던 도중로밍갈때아가았트마다 뭐... 이블린이 보고. 였 모른 척하다가 잡아. 에이. 어. 아이고도나하는갱이라니전멸이라니고거 이거. 네, 이거. 거 이거. 거거 이거. 이 이거. 맞아?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음, 그냥. 야, <웃음> 싸울 거야? 싸워야 될것 같아. 들어가. 이풀 없어. 후지노시 나머지도 싹다 잡기 위해 판트온은 과감한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몰랐던 사실이 있었죠. 침묵에 판트온 큐 차징이 어. 풀린다는 사실. 이더마나아 너무 아파. 아아아아아아아 어. 어. <웃음> <웃음> <웃음> 살아남을 것일까 에코리스의 그 생존의 방은 아이정글은단백질이 많군요 <웃음> <웃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판테온은 딜교를 할때 패시브화 차진된 퀴스킬은 상대에게 초반부터 장로드래곤을 먹은 듯한 공포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오 6레벨을 찍었네 와얘 갑자기 6레벨 찍어서 깜짝 놀랐네 숨 먹고 쓰는 거 뭐야 이거 손을 만든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궁음 아, 쓰기 진짜. 전에 이브닌을 보셨나요? 3, 2, 3. 이브닌 목격은 스노우블링이 아. 됩니다 야 이블린 왔어 이블린 왔어 이블린 온다 이블린 온다고 이블린 온다고 이블린 여기 있었어 와마 레드 먹을 거야. 여기있어 오케이 뭐야 이 새끼 아 물론 우리 팀 쪽으로 요야그 초가스 공 없어 초가스 공 없어 아왜공 없어? 어그공 없어 궁 없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 곧돌 거야 곧돌 거야 곧돌 거야, 곧돌 거야. 아이 병? 어? 있는데? 곧돈 다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방금 돈 거야 저거 근데 궁안 썼으면 저만이 죽었는데 그것도 맞긴 맞다 요여튼 저는 친구의 복수를 꼭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블린이 저를 방해하려 하네요 너도 지저라 이 새끼야 일로 와라? 괜찮습니다 저는 잘큰 판테온이거든요 일로 와라! 미안해! 애 미안해! 살았다 에이 그렇게 판테온이 양심이 없는 게 어딜 로밍가서 킬 주워먹고 와서 미니언을 먹자니 잡을 때까지 때리고 정글이 와도 이대로 싸워버리니 캐리하고 싶은 분들이 하면 좋은 챔프 같아요 죽 로밍을 갈 거야 네, 방패, 방패, 방패, 갑니다 방패, 방패, 방패, 방패. 오늘 죽는 건 너로구나! 세우는 것도 여신되는구나 아 정장 내거어딨어 여러분은 혹시 잘 컸다가 방심해서 킬준 적이 있나요? 세트는 따도 세트구나 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한타에서 약한 체프가 할수 있는 최고의 플레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쌩 녀석들이 크기 잠까지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오, 더블레 시간도 없다. <웃음> 그래요? 한타 갈게요. 오케이, 로오세요. 올려 오세요, 오세요. 이분은 이분도 죽여버리시죠, 이거. 오, 어! 죽었어요 어? 하나. 응. 응. 참 뚜벅이들은 저 초가스같이 못 커도 붙으면 센데 붙을 못해서 문제란 말이죠 모험을 갈거야 예전에 신짜오 매트 했을 때, 아 <웃음> 예전에 신짜오 매트 했을 때 싫었던 게 108갱이었단 말이죠 근데 판테오는 108로밍 같은 느낌이 있어서 뭔가 묘합니다 오우 <웃음> 오우 진짜 깜짝이야 우차 하다가 중간에서 사망했어 자야가 세게 세다 지금 음. 이거 하나 나왔는데 요거랑 이거랑 요거랑 아빠는 늦는 운을할 거라. 어? 이블린 풀 뺐다. 이블린이 내꺼 볼드 생길 때마다 다처먹는 알뜰살뜰하게. 하, 아. 아, 이블린이랑 자꾸 눈 맞추는 것 같아요.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는데, 전 아닌 것 같아. 용이 나왔어요. 용 먹고 가지 않을래? 용을 먹고 나니까 마침 이블린이 보이는군요. 한돼 오늘 로야 저거 한번쏘킬 내야 되는데 진짜 매우 믿고 나대는 것봐. 저거 아, 아주 빕상이야 네, 고하죠 역시 닮은 거 잘하나 봐 요즘은 롤메터가 빨라져서 오차 킬 차이나 힘 차이가 나기 시작할 때 누가 잘렸다 싶으면 바로 발언을 가는 것 같습니다 멀리 가지 못할 거야 아 병. <웃음> 어? 나도 lied, 그만 아 나도 모르게 만 미안 이거 버그 이거 버그 안 써주는 거세요 나도 모르게 병신 소리가 나왔어 미안하다 방금 솔직히 좀이상하지 에이, 버그라니 그냥 이거 분께 매듭 다 있어요. 어, 하나 컷? 바로. 먹힌다! 먹힌다! 먹힌다! 먹힌다! 어, 아이 <웃음> 뚜먹이 <뚜벅 이색>. 쉣! <웃음>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이 여기 모데카이저가 있을 때 가장 안전하게 오브젝트 먹는 거아시나요 어, <웃음> 야, 먹자, 먹자, 먹자. <웃음> 먹었다. 대기 중. 요즘은 원딜이 참 순한 시대 같아요 라이어피셜 상체베타를 밀어준다고도 했고 잘큰거 아니면 몸 허약한 친구들 같단 말이죠 아, 아, 아.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저 아, 아, 아. 틈도 그렇고 아, 아, 아. 원딜만 보이면 일단 물고봅니다 아, 아. 이분이는 잡았는데 저저 덩치 금초가 쓴듯 도망을 가네요 너도 죽여 내가 위를 막을게 그래요 갑작스러워 경찰과 도둑이 시작된 것이죠 어! 이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솔방울을 터뜨렸으니 멀리 가지 못할 거야 있는데요? 응? 오른 빨리. 야, 오른! 아니야, 미세 밀어야 돼. 어, 빨리 오래! 빨리 오라고! 빨리 오라고! 끝까지 가. 끝까지 와, 끝까지 가. 끝까지 가! 이 새끼 어딨어? 끝까지 와, 끝까지 와, 끝까지 가! 이 <웃음> <웃음> <웃음> 새끼 뭐야? 왜... 아, 벌써 집에 왔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벌어서 세계 속으로 에반드 판테온이 후반 가면 할수 있는 역할이 동네힘 흰색형 같은 느낌이에요 야 너가 우리를 건드렸어? 딱 나와 혼내줄라아뭐 <웃음> 이런 느낌이죠 아, 아까가 경찰을두둑였다면 이번엔 벨로르고 튀는 범인과 집주인쯤 되겠네요 어, 하나 컷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끝까지 가 끝까지 가, 끝까지 가. <웃음> 맞았으니까 멀리 못갈 거야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가 끝까지 가, 가, 가, 가. <웃음> 안되지 W 절대 안 쓰지 전멸 썼는데 오오. 어? 내이스 네, 어? 다 W로 킬 먹었는데? 아... 재밌겠다 자, 오늘은 실버 판테온을 듣고 필받아서 판테온을 플레이해봤습니다 일반이란 랭크들 한번 해보세요! 의외로 아주 어렵지도 않고 재밌으니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